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커뮤니티 데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EKS로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 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본 세션은 이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그런 이론이 메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AWS 콘솔 창을 키신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EKS 클러스터를 구축하시고 그 위에 특정 서비스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서비스와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행존 랩 중심의 세션입니다. 네, 핸존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스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도메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캐스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잠시 그 부분을 보고 스톱하신 다음에 여기 컨텐츠로 들어가서 컨텐츠 한쪽에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AWS 콘솔장 펴놓으시고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 소요 시간은 대략 150분에서 180분인데, 이는 에버리지 타임으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에 조금 더 친숙하시다면 보다 더 빨리 h a n d s 이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행존 랩에서 다루는 모든 AWS 서비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존 랩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면 오늘 세션이 거의 4시간이 더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무엇인지 쿠버네티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존 EKS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행존 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올린다고 했었을 때 그러한 컨테이너들이 조금 더 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도 있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관리형 서비스인 아마존 EKS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AWS에서 그 네이티브하게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아마존 ECS도 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그 예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이제 컨테이너를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컨트롤 플레인이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데이터 플레인에게 내린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컨테이너들이 위치한는 데이터 플레인 어딘가에 이렇게 컨테이너 한 대가 뜨는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아래에 적혀 있듯이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동작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서비스 A라는 컨테이너를 3개 올리세요 라고 관리자가 명령을 내린다면 컨트롤 플레인이 그 명령어를 받아서 데이터 플레인에이 3개의 그럼 컨테이너 뭐 혹은 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단위로 이제 올라가고요. 그럼 여기서의 3이라는 숫자가 디자 e d 드 스테이트고 그러한 정상적인 컨테이너가 3개가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케줄링 하는 것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이제 머릿속에 잠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컨트롤 플레인의 구성요소인 마스터 노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을 이루고 있는 워커노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관리자라고 하면 큐브 카트를 통해서 명령어를 내리면 그 명령어를 컨트롤 플레인 단에서 받아서 데이터 플레인에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데이터 플레인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올리든지 혹은 컨테이너를 없애든지 혹은 스케일링을 하든지 그런 일정, 일련의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코버네티스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저희가 만약에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도 <웃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특정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엔드 유저가 웹 애플리케이션에 리퀘스트를 보낼 거고요 그 리퀘스트를 특정 파드에서 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반환값을 다시 내뱉으면 그것을 엔드 유저가 응답을 받는 형태로 작동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존 EKS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어, 아까도 살짝은 말씀드렸는데요. 어,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나 워커노드를 직접 뭐 구성하거나 설치하실 필요 없이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손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관리업 서비스로서 뭐 보안성과 아닌 아니 보안력을 갖춘 그런 쿠버네티스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구축할 때에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함에 따라 아마존 EKS도 그런 고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퓨어처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 EKS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께서 이미 쿠버네티스를 쿠버네티스 Kubernetes 클러스터를 구축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서비스 메신, 뭐, i s t o 뭐, 혹은 뭐, ROCD, 뭐, 예를 들면, <웃음> 혹은 뭐, 그라파냐, 프로메테오스 이런 것들을 이제 EKS 위에서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EKS는 4개의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제 롤아웃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능, 신뢰성 및 보안 쿠버네티스를 위한 관리형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쿠버네티스의 실행, 운영 및 관리 작업을 쉽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EKS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을 AWS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 버튼을 줄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쿠버네티스에는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크 리소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등 굉장히 많은 인프라 자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들을 뭐 예를 들면 아마존 S3 혹은 뭐 아마존 RDS, 다이나모 DB, 그리고 EC2 인스턴스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EKS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KS 위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개발자들이 뜨, 사이클을 돌고 그리고 엔드 유저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그러면 화면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d e v 스 혹은 개발자 팀이 있을 거고요 이 개발자 팀에서 특정 그 파드에 올라가는 컨테이너 이미지 그를 그, 이제 만약에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러한 그 개발 작업이 다 끝나면 레파지토리인 GitHub에 푸시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빌드하는 작업들을 젠킨스 같은 곳에서 수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빌드된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는 도커허버나 아마존 ECR에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 s 형태 중 하나인 플럭스 CD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그 애플리케이션단에 이 변경분을 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ALB, 이런 엔진엑스와 같은 특정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뭐 서비스 메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EKS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컴퓨팅 엔진인 이제 아마존 EC2나 혹은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인 f a r g a 를 선택을 하셔서 그 위에 파드를 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에서 이제 뭐 컨테이너 인사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내 클러스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그라파냐나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리소스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뭐 업로믈 디텍션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네 정말 빠르게 10분 동안 간단하게 오늘의 그런 토픽의 키 개념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어, 행존랩을 진행을 해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아마존 eqs로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 라는 제목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정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워크샵을 만들 때에 어, 이런 분들께서 이제 이 핸드온 랩을 하시고 그 다음에 POC 같은 걸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작성을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워크샵 소개에 들어가면 현재 워크숍 워크샵 저희 워크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적혀있는데요 이제 AWS 클라우드 9이라고 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ID 툴이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저희가 오늘 클러스터 배포하는거나 서비스 배포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 파드에 올라가는 그런 컨테이너 이미지도 직접 만드는 작업들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9 안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아마존 ECR 이란 저장소에 푸시를 하는 그런 작업들도 수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KS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세개의 서비스를 올릴 겁니다 하나는 큰 화면을 이루는 프론트엔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라스크 백엔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Node.js 백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현재의 그런 클러스터의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뭐 디스크 관련된 내용들, 뭐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떨어지는 그런 로그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 시간상 파드 및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 부분은 생략을 할 거고요. 대신 저희가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세개에 올라가는 서비스 중 하나를 이제 원래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에다가 올렸다가 그것을 파게이트로 올리는 작업들을 해보면서 아 파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1-1과 1-2에서는 제가 쿠버네티스와 그리고 아마존 EKS 관련된 설명을 적어놨고요. 혹시라도 어, 약간 이 개념들이 익숙하시지 않다라고 하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어,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챕터인 워크샵 시작 전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어, 저희는 AWS 계정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AWS IAM 유저를 생성하고 그 IAM 유저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행존 랩을 진행할 겁니다. 아직 그 AWS 계정이 없으신 고객분들의 경우 어, 여기를 클릭해서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밑에 있는 스텝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미 그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자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 하셨다면 어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IM 유저를 만들 겁니다. 이제 처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AWS 콘솔 창에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콘솔에서 IM 유저 생성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IM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 m i 스트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과 같이 AWS 콘솔 창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 타입을 선택한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세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IM 유저에게 알맞은 IM 폴리시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럴 액세스, 그러니까 즉, 과연 최고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폴리시를 이 유저에게 부여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AWS 환경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 이렇게 막강한 관리자 권한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스키할 수 있지만 본 세션에서는 이제 조금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어드민 권한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AWS를 사용하시는 경우 개발자면 개발자에 맞는 그런 권한만 운영자면 운영자에 맞는 권한만 이렇게 부여하셔서 어, 되게 세밀한 그런 권한을 가진 유저로 어, 만 작업을 하시는 것이 또 보완적으로 모범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유저에서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 I m 유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설정하신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AWS 콘솔창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실습을 위한 그런 AWS 클라우드 나인 실습 환경을 구축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의 로컬 PC에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어, 오늘 설치하는 부분 중에서 일부 디펜던시가 엉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뭔가 이제 버전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AWS 클라우드9에서 어 실습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콘솔창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콘텐츠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하시면 손쉽게 이제 클라우드9 환경을 세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콘솔 창에 처음에 들어왔고요 클라우드 나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인바이먼트를 클릭하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EKS 클래스 작업을 할거라서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 EKS 워크스페이스로 이름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들은 디폴트로 둔 상태에서 Other Instance Type에서 T3 Medium을 선택할 겁니다. 이런 클라우드 라인도 결국에는 이제 EC2, EBS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값은 다 그대로 두고 마지막 스펙을 확인하고요. 다음에 인바이어먼트를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나인 환경이 세팅이 되는 동안 저희는 이 클라우드 나인에 붙일 IM 노를 생성할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롤을 부여할 엔티티가 EC2인 것을 여기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러한 클라우드 나인에 붙일 권한을 일단은 어드민 권한으로 부여하고 따로 태그는 추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롤레인 같은 경우에는 eks-workspace-admin 이라고 수행을 할 겁니다 방금에 이러한 그트러스티드 엔티티가 EC 2인거 확인하시고 권한도 알맞게 설정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가 크리에이트 롤을 할게요. 네, 그러면 롤이 생성이 됐을 거고요. 네, 그러는 동안 클라우드나인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화면 오른쪽 위쪽에 t가 있을 거고 매니지드 ec2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클라우드 나인 ec2 정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 액션 시큐리티 그리고 이 ec2에 부여할 iam 로를 클릭합니다. 그리 방금 생성한 eks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을 클릭할 거고요. 세이브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클라우드 나인 환경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쭉 내려가서 AWS 세팅즈에서 이 클라우드 나인이 가지고 있는 템포러리 크레덴셜을 이제 비활성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X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고요. 이 터미널 창에서 방금 저희가 설정한 작업들이 다 됐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템포롤리 크레덴셜이 없는지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c l i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금 생성한 IM 룰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c l i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eks-workspace-admin 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요클라우드나인에 im룰이 부여가 된 거고요 만약 이 결과가 안 나온다면 3-1을 다시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세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3-2에서부터 3-6까지는 어, 오늘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유틸리티 툴이나 어, 아니면 필요한, 자주 쓰이는 그런 환경 변수들을 세팅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먼저 클라우드 나인 같은 경우에는 AWS CLI가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네, 한번더 더블체크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수행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AWS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저는 그 CLI 버전 1에 지금 1.19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k u 네티스 클러스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큐브 커트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클라우드 라인에서 수행합니다. 필요한 그 큐브 커트의 바이너리 파일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 가능한 형태로 어,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그 큐브 커틀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저처럼 이제 1.21 버전이 제대로 나와야지 오늘 실습을 하실 때 별다른 이슈가 없으실 거예요. 혹시 여기 1.21 버전이 아니라면 네 바이너리 파일을 1.21 버전으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json 형식의 데이터도 다루기 때문에 어, 일를 편리하게 할수 있는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인 jq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배시 컴플리션도 설치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습할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휴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익숙하신 개념이 있다면 한줄한줄 한줄 천천히 읽으시면서 아 오늘 한번 EKS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자 라는 그런 다짐으로 천천히 네 속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기 위해서 EKS CTL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재 최신의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받는 그 CLI를 날리고 그 다음에 해당 바이너리 파일을 빔 폴더 아래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EKS CTL 버전을 확인하시면 0.7.0인데요. 어, 제가 레코딩하는 시점에는 0.7.0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뭐 0.7.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쿠버컷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이제 1.2.1인 것이 중요하나 어, 이 EKS 버전 같은 경우, CTL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우드인에서 어, 저희가 이따가 자주 사용할 환경변수들을 이제 미리 넣, 넣, 넣는 작업들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트를 하고 배시프로파일에 그 지금 사용하는 디폴트 리전 코드 저는 서울리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a p n o r s h e a s t 2가 결과값으로 나오고요. 이 a p n o r s h e a s t 2 라는 것을 이제 제가 환경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default r e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리전이 제대로 세팅되었는지 네 aws-configure-get-default-region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어, 지금의 현재 aws-account-id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변수로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아까와 같이 배시 프로파일에 입력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 디폴트 리전과 어카운트 아이디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클라우드 나인도 그 EC2 인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EC2 인스턴스 클라우드 나인에 붙어있는 EC2 인스턴스의 특정 그 볼륨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따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면서 이러한 용량이 부족한 이슈가 때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 나인 EBS 볼륨 용량을 늘려주는 작업을 이제 미리 제가 실스크립트로 짜놨고요. 이 실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서 저희가 30기가로 늘려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운받은 그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df-h 해서 여기에 보면 30기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으로 EBS 볼륨 증설까지 다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 경험이 없으시거나 혹은 컨테이너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차이점 뭐잘 모르겠다 하시면 4-1에 들어가서 어, 여기 화면 내용에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로직을 구성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파일과 그리고 그 위치에 도커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하세요 라고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명령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커 파일을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 이미지가 실현된 형태가 컨테이너입니다. 4-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 하는 실습과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 독,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것에 어, 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만 이것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이미 익숙하다 하시는 분께서는 4-2 아마존 ECR을 만들고 거기에 플라스크 API를 올리는 것을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클라우드 라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ECR을 생성하고 그 ECR 위에다가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한 것을 푸시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플라스크 그 API가 있는 그 파일을 클론을 하면 여기 사이드바에서 앱.api에 가면 요 간단한 코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코드 옆에 도커 파일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ECR 레퍼지토리를 만들 건데 이름은 데모 플러스크 백엔드라고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ECR에 들어가서 보시면 프라이빗 레퍼지토리로 데모 플라스크 백엔드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리스트가 제대로 안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리전이 서울 리전인지 그리고 혹은 클라우드다인의 다른 리전으로 세팅했다면 그 세팅한 리전과 똑같은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퍼지토리에 한 랩스 더 들어가면 뷰 푸쉬 커맨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 ecr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세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할 거고요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되면 도커 파일이 위치한 그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겁니다. 네, 여기서 도커 빌드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ECR에 아까 뷰 푸시 커맨드에 보시면 쭉 여기 스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내용을 카피앤페이스트 하셔가지고 진행하셔도 되고 혹은 이미 CLI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타이핑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현재 도커 이미지가 다 빌드 되었다면 도커 이미지스에서 데모 플라스크 백엔드가 있을 거고요. 이 해당 이미지에 그 레이티스트라는 태그를 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존 ECR의 이미지를 푸시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 ECR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latest라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마존 ECR에 생성을 할때 이미지 취약성 점검 기능을 활성화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어 낮은 수준이지만 어 이런 취약성을 가진 게 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오늘 실습에서 3개의 그런 서비스를 올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의 그 서비스를 지금 컨테이너라이징 해서 e c r 에 푸시해서 이제 언제든 EKS 클러스터 위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바로 5-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에서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WS에서 제공하는 IAC 툴인 AWS CloudFormation 이나 AWS CDK 가 있을 거고요. 혹은 아까 저희가 설치한 EKS CTL 로도 이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테라폰과 플루미 같은 걸로도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오늘 핸존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KS CTL로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바이먼트로 저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EKS 클러스터를 구축할 건지 그런 스펙들을 명시해 놓은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카피앤 페이스트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야물 파일을 확인해보면 1.21 버전의 EKS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고 이제 EKS 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울 리전에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그러한 EKS 클러스터가 이제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이 사이더 값을 갖는 그 VPC 안에 위치시켜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말씀드렸었고 그러 데이터 플레인은 다양한 그 워커노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 워커노드들에 대해서 여기 명시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 워커노드도 결국에는 EC2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세 개를 배포하는 걸설정하고그 다음에 각각에 붙어 있을 EBS 볼륨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션 매니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IAM 폴리시들이 그 EKS CTL을 통해서 Add-on으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워커노드에 들어가는 그러한 IAM 권한으로 이 제가 제 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어 조금 디폴트로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a 드온폴리시를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적절한 폴리시가 필요할 때에 그때는 그 해당 권한들을 붙여주는 작업을 따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단에서 그 산출되고 있는 로깅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이것까지 명세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EKS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할 겁니다 어 큐브 커틀이 아니고 EKS CTL을 사용할 거고, create cluster i n u f 그리고 현재 yaml 파일을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서울리전에 배포될 거고 그리고 현재 그 VPC는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이 구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 API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액세스가 뭐 가능하도록 설정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고 이러한 EKS c t l 같은 경우에는 기저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자리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WS 콘솔 창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들어가서 보신다면 현재 그런 작업 스테이터스를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에 가서 보시면 현재 이제 뭐 VPC가 프로비저닝 되고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조금 더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각각 서브넷에 필요한 라우팅 테이블 이런 것들이 쭉 지금 프로비저닝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그 EKS 클러스터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들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 데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저희 EKS 클러스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들을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프로비전이 다 끝나면 이제 큐브 커트 겟 노드스 라고 타이핑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을 보면 현재 3개의 이렇게 워커노드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들어가셔서 스택을 확인하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스택들이 전부 다 크리에 컴플리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구축한 저희 아키텍처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AWS에서 관리하는 그 컨트롤 플레이는 AWS에서 따로 관리하는 VPC 안에 위치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 플레인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 AWS 어카운트에 있는 VPC 안에 워커노드가 현재 이렇게 3개 프로비저닝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4-2에서 했었었던, 네, 그, 데모 플라스크 백엔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아마존 ECR에 푸시한 상태까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옵션 5 2의 옵션 크레딧을 더하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9을 통해서 EKS 클러스터를 생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AWS 콘솔을 사용하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EKS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EKS를 크리에이트 한 그런 API 요청을 날린 것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나인에서 그러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AWS 콘솔 창에서 EKS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EKS 데모 안에서 지금 현재에 이 접속해 있는 유저나 사용자가 그 Kubernetes EKS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이렇게 접속하고 있는 IM 유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콘솔 창에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라인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롤 ARN이라고 해서 이롤 ARN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끄집어대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등록한 다음에 보시면 지금 현재 <웃음> 팀롤 마스터키 그리고 어스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내려가서 어 네. 이렇게 해당 계과값을 불렀을 때 어숨롤이 있다면 아래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고 적혀, 적어놨는데 어, 저희는 어숨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카앤 페이스트에서 붙여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숨롤이 따로 없다면 이러한 매핑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은 공통으로 EKS 컨트롤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매핑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해당 CLI를 천천히 보시면 이제 그 EKS 데모라는 클러스터에 지금 현재의 그롤 그 주소를 그 이제 아이덴티 IAM 아이덴티티를 매핑해 준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큐브 커틀, 디스크라이브, 컨피그맵, 그리고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AWS라는 컨피그맵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 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프레시를 하면 조금 기다리면 지금 현재 워커노드도 관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데몬셋 형태로 띄워진 파드가 이렇게 AWS 노드라는 거는 3개가 있고, 큐버프록시 같은 경우에도 3개가 떠 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API 엔드포인트 같은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른 요건들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나시 3은 이제 AWS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쿠버네티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지금 관련된 내용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8080 포트로 이제 인터넷에 어, 익스포즈를 시킨 다음에 이 가이드대로 접근을 하시면 쿠버네티스의 그 공식 그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각각의 파드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따가 할뭐 예를 들면 컨피그맵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뭐 인그레스 같은 정보들도 쭉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이 실습에서는 이제 저희가 간결하게 대시보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도 접속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 쿠버네티스 대시보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 완전 0.0.0.0 즉 인터넷에 바로 익스포즈 되는 형태로는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지 않는다 라고 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외부로 익스포즈하는 그런 서비스를 외부로 익스포즈하는 방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 외부로 서비스를 노출시키는데 있어서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그레스를 통해서 외부로 이제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그 노드포트나 로드 밸런서 타임만 외부로 되는 거고요. 어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그런 파드들끼리 통신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쭉 설명이 적혀있고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는 서비스 앞쪽에 위치해서 라우터 및 엔트리 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런 별도의 쿠버네티스 자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뭐 URL, 로드 밸런싱, SS 터미네이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HTTP 기반 접근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인그레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에 하나 이상의 실행 중인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실습에서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러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셋업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a, a, a,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만들기 라고 해서 여기 관련된 설명이 쭉 적혀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할 때에 그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a l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그레스 오브젝트를 프로비저닝 하면 이렇게 ALB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ALB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그 인그레스 야물 파일을 보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모드와 IP 모드가 있습니다. IP 모드는 파드에 다이렉트리하게 이렇게 통신을 할수 있고요. 인스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워커노드에 노드 포트를 타고 그 다음에 특정 파드로 도달하는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는 그 AWS 로드밸런스 컨트롤러를 만들고 이따가 그 서비스 세개를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환경인 이제 클라우드 나인으로 돌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현재의 지금 위치에서 저희가 앞으로 매니페스트 파일들은 이 매니페스트라는 폴더에서 관리를 할 거고 ALB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안에 넣겠다라고 제가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AAB 컨트롤러를 셋업하기 이전에 먼저 IAM-OIDC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 IAM-OIDC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드와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그 쿠버네티스의 그 API 서버 또는 외부에 인증된 사용에는 서버스 언카운트 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파드에 적절한 권한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 어카운트에 IAM 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IAM OIDC 프로바이더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EKS 관련된 저희 그 인프라 셋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EKS 시트를 써가지고 이 프로바이더를 생성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잘 발급이 됐는지 쿼리몬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포인트가 나타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자체에 부여할 i a m p o l 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 CLI를 통해서 이 폴리시 생성하는 작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IAM 폴리시 JSON 파일이 있기 때문에 요 파일을 통해서 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IAM 폴리시라는 이 이런 이름을 가진 것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특정 IAM 폴리시가 어, 생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를 위한 서비스 어카운트를 저희가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때에 방금 생성한 이러한 그 IM a 폴리쉬를 넣을 겁니다. 네 잠시 대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KS CTL을 통해서 이제 뭔가 프로비저닝 할 때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그런 내역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해당 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프로그레스를 진행하고 있다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위한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했다면 이제 이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클러스터에 추가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그 인증서 구성을 몇 푹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트 매니저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각각 구성요소들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 여러분들이 여기 HTTPS GitHub 여기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들 야물파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야물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매니페스트에서 저희가 ALB 컨트롤러에서 현재 여기 요 야물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파일에서 클러스터 네임 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유어 클러스터 네임에 저희가 실습시간 맨 처음에 했었던 EKS 데모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실습을 하시다가 클라우드 나인에서 제대로 저장을 안하시면 여기에 아까 초록불 같은게 떠요 그래서 꼭 c t r l S 같은 것을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지 이따가 저희가 이 변경한 EKS 데모가 변경분이 제대로 반영돼서 그 다음에 배포를 하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어 서비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리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어카운트 관련된 내용은 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한 다음에 다시 폴더 위치로 들어와서, 어, 큐브커트 어플라이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방금 수정한 작업한 야물파일을 이제 배포합니다. 요 야물파일이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이제 컨트롤러가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큐브커트 l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보통 이런 애드온들은 이제 큐브 시스템이란 네임스페이스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생성한 서비스 어카운트도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은 이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타이핑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하실 때 카피앤페이스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뜬다면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도 제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쭉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했고 이제 저희가 어이 ALB를, 아, 이제 ALB 파드를 이따가 계속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환경변수 값에 지정을 해놓고 이 파드의 속성을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떠한 이 파드에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되었는지도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 EKS 위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웹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인그레스를 사용할 건데 인그레스 오브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세팅하는 작업들을 방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3개의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비스를 하나씩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ECR에 푸시한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 서비스 YAML 파일, 인그레스 YAML 파일 이 순서대로 배포를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엔드 유저가 요 ALB DNS 엔드 포인트로 접근할 때는 인그레스를 타고 서비스를 타고 특정 파에 요청을 그 날리고 요 요청이 요 리스펀스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네 적절히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아마존 ECR에 이미 올려놓았었던 그 플라스크 백엔드부터 먼저 이제 하나씩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계속 클라우드 라인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보신 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하나씩 프로비저닝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제가 야물 파일들은 이제 m a 페스트라는 폴더 안에 위치를 다 놓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 m a 페스트에서 먼저 저희가 e CR에 있기 때문에 디플로 야물 파일을 먼저 정의합니다. <웃음> 여기 야물 파일 보시면 어, 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demo flask backen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컨테이너 포트는 8080이 열려 있고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레이티스트 태그 값을 가진 것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펙을 보시면 이제 레플리카 세 개의 파드가 프로비저닝 될 거고 뭐디플루이먼트 오브젝트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 y a 파일도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인그레스 매니페스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또래 l 값도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을 순서대로 프로비저닝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디플로이먼트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야물 파일,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인그레스까지 크리에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그 데모 플라스크 백엔드라는 파드가 3개가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인그레스로 익스포즈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요컷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화면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는 저희가 이시트에 들어가셔서 로드 밸런서를 확인하시면 현재 이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저닝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ALB가 프로비저닝이 다 돼야지 이 요청이 외부에서 들어왔었을 때 인그레스를 타고 서비스를 타고 파드로 가겠죠. 그래서 아직은 ALB가 프로비저닝 되는데 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네 현재 저희의 그 파드가 정상적으로 떴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백엔드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node.js 로 만들어진 그 이제 백엔드를 어, 어, 저희가 네 배포를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manifest 포더 안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네 그런 다음에 deployment.yaml 파일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잠시 저희가 node.js deployment.yaml 파일을 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와 그 컨테이너 이미지 주소 형식이 조금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론 세션에서 따로 미리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아마존 ECR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말에 퍼블릭한 갤러리 오픈이 되었습니다. 즉, 퍼블릭한 레퍼지토리가 되어서, 어, 이미 제가, 어, 이러한 퍼블릭한 레퍼지토리 ECR의 퍼블릭한 레퍼지토리에다가이 이미지를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아까 했었던 그 컨테이너 이미지 빌딩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ECR에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이 생략됐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레파지토리에 들어가서 여기 데모 플라스크 보시면 여기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라고 적혀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블, 퍼블릭 레파지토리로 하면 어, 해당 주소랑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어, 다른 분들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와 같이 서비스 야물 파일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걸카피 p 페이스 s 하고요 그 다음 i 그레스 e s s 야물 파일도 적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 서비스 야물 파일 인그레스 야물 파일들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노테이션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스팸을 명시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셔야지 나중에 EKS 위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실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 큐브 커트그 다음에 노드.js 데모 어아디플로이먼트야 a 파일, 그 다음에 큐브 커트그 다음에 서비스야 a 파일을 배포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의 그 인그레스 파일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컨텐츠라는 패스가 있으면 여기 데모 플라스크 백엔드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라는 패스가 있으면 이 노드JS 백엔드로 가라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면 지금 현재 어, 플라스크 같은 게 정상적으로 떴고 노드JS는 크리에이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현재까지 구축한 아키텍처는 여기 화면과 같이 네 여기 각각의 워커노드에 지금 파드들이 이렇게 떠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엔드 유저는 이 ALB를 통해서 이따 각각의 파드에 요청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로드 밸런서가 액티브 상태가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라스크 백엔드 API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노드JS도 정상적으로 파드가 다 일단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노드JS 서비스도 저 정상적인 결과값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서비스인 프론트엔드를 배포하는 작업을 이제부터 수행할 거예요. 이 프론트엔드는 결과값이 쭉 내려서 보면 이런 화면이 있고 여기 가장 위에는 Node.js API에서 나온 화면과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지금 프론트엔드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Flask API에서 나온 결과값들이 이렇게 결,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저희 제가 이제 다시 아까처럼 기 레파지토리에서 기 클론을 한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아마존 e c r 레파지토리를 만드는데 데모 프론트엔드라는 이름으로 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결 백핸드 결과값을 그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 일부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 EKS 프론트엔드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a p p j s 로 들어갑니다. 소스코드에서 a p p j s 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의 그 로드 밸런서 주소를 네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를 해서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거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만 다음에 어 지금 잘 실행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그다운 표가 누운 다운 표입니다. 이 부분 수정 없이 이제 정확하게 잘 입력됐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 동그라미 없어지기 위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오퍼 페이지 그 파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도 그 백엔드 인그레스 값을 그 입력하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값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저장이 되었으면 어 이제 저희가 아까도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커 파일이 있는 폴더 위치에 들어가서 컨테이너라이징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d 아마존 eks frontend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pm install 작업을 하고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제 좀 뒤로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어 이제 npm audit fix를 저는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서 조금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지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npm run 드를 통해서 빌딩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빌드 작업이 다 되면 아까 저희 그 데모 플러스크 백엔드 때처럼 여기 뷰 푸쉬 커맨드 관련해 가지고 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도커 이미지를 빌딩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 도커 이미지 스 라고 보시면 지금 네, 각각의 그런 그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latest 태그를 단 다음에 e CR에 푸시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e CR에 들어가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제 나오게 그 관련된 이미지가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manifest 파일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와 같이 이제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서비스, 인그레스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카피페이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인그레스 야물 파일까지 한 다음에 각각을 이제 배포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현재 보면 파드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인그레스 위치를 들어가서 보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이세 개의 파드가 다 제대로 통신을 하고 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라고 하면 클릭하면 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이런 간단한 그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워커 노드에 현재 그그 그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두 개가 워커 노드에 다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AWS 파게이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AWS Farg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 AWS에서 컨테이너 워크로드 사용하실 때 컨테이너에 적합한 그런 서브리스트 컴퓨팅 엔진입니다. 그래서 EKS 뿐만 아니라 그 ECS에서도 이 Fargate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Farg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워크노드 밑단을 관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딩하는 그 로직에만 좀더 집중을 할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게이트 특정 저희가 만들었었던 세 개의 서비스 중 하나를 AWS 파게이트로 배포하는 것을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설명을 보시면 파게이트로 파드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파게이트 프로파일을 정해야 됩니다. 요 파게이트 프로,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떠한 파드가 이제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파게이트로 프로비저닝 해라라고 적어 놓은 적 적혀 있는 그런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파일에서 셀렉터 부분에서 이제 <웃음> 기재된 여기 조건들 네임스페이스 디폴트이고 레이블 값이 a p p 앱점 프론트엔드 파게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일,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파드의 경우 파게이트로 배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리한 파게이트 프로파일을 큐브시티 l 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비저닝을 하고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그 EKS 데모 안에서 리프레시를 하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각각의 파드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에서 컴퓨터를 보시면 여기에 파게이트 프로파일이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보일 겁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게이트 프로파일이 지금 크리에이팅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게이트 셀렉터에서 보시면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이고 그 해당 파드의 레이블이 키값은 앱시고 밸류는 프론트엔드 파게이트 라고 되어 있었을 때 이게 그 컨테이너 인스턴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파게이트 형태로 프로비셔닝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EKSCT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관련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지금 보시면 파게이트 관련돼서 이제 이러한 그 스택이 전부 다 컴플리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나인에서는또 응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저희가 잠시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식으로 그 e k s c t 의 g e t f a r g 프로파일을 하면 현재 그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 배포하기에서 그 프론트엔드 파드를 이제 파게이트로 프로비저닝 하는 작업을 수행할 을 건데요 먼저 기존의 파드를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야물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음, 큐브 컷트 딜리트 마이너스 f를 해서 수행을 하고를 통해 보시면 지금 터미네이팅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몇 가지 수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기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여기 프런트 <웃음> 플라스크 네, 프론트엔드 디플로이먼트 같은 거 보면 지금 레이블 값이 저희가 어, 데모 프론트엔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파게이트 프로파일에서는 프론트엔드 파게이트가 되었을 때 파게이트로 프로비저닝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야물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안그러고 그대로 프로비저닝, 아그 다시 프로비저닝 하시면 그대로 컨테이너 인스턴스 위에 뜨겠죠. 그래서 방금 그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파일도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야물 파일을 다시 배포를 하고 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 데모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펜딩으로 하고 있지만 어 파게이트 형태로 이따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대기를 할 겁니다. 어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 그 서비스로 완전히 배포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이 50초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제 파드가 제대로 잘떠 있는지 그런 상태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툴을 한번 네, 배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10-3에 있는 그 쿠버네티스 오퍼레이션을 뷰 설치하기라는 것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아까 프론트엔드가 파게이트로 프로비전이 되는 동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쿠버네티스 오퍼레이션을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헬름으로그이 자원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시면서 헬름에 대한 이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EKS를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쿠버네티스도 잘 다루고 AWS 서비스에도 친숙하셔야지 EKS 자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습에서는 사실 AWS 서비스도 좀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그 외에 그 큐브 커트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그리고 인그레스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리캡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헬름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저장소를 더해주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배시 컴플리션에다가 헬름 명령어를 위한 배시 컴플리션을 구성을 하고 이헬름을 통해서 어, 큐브옵스 뷰를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헬름 리스트를 보면 지금 현재 큐브 업스뷰가 어, 정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 위치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아마 큐브 옵스뷰가 보일 겁니다. 그러는 동안 어, 파게이트가 제대로 프로비저닝 되어 있는지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데모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 러닝을 하고 있는데 요 노드가 아까의 그런 워커노드와는 위치가 좀 다르죠 네 파게이트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요세개는 지금 현재 파게이트로 배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네 아직 큐브옵스뷰가 진행되고 어, 있는 동안 이제 저희는 다음 스텝인 그 컨테이너 인사이트 사용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EKS 관련돼서 이제 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로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관측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본 실습에서는 이제 플런트 비트를 사용해서 로그를 라우팅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에 있는 매트릭 값을 수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워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모든 그런 로그나 매트릭 값들이 클라우드 워치로 라우팅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플런트 비트나 아니면 클라우드 워치 에이전트 각각을 통해서 이렇게 라우팅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습도 이제 클라우드인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방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큐브옵스가 다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 큐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하는 툴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클러스터에 파드가 어떻게 띄워져 있는지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파 게이트로 있는 것들은 데모 프론트엔드 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인증서 웹폭 사비 관련해서 서트 매니저 같은 것도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크 백엔드도 여기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드JS도 여기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이제 EKS 클러스터를 만약에 구축하고 사용을 하신다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내 파드가 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적인 툴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그런 EKS 클러스터에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저희 그 컨테이너 인사이트 사용하기 위한 셋업을 진행하겠습니다. e n v i r 쪽에서 이제 그 매니페스트에서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요.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5-1에서 EKS-CTL로 클러스터 생성하기에서 그 클러스터 컴피그 파일을 보면 클라우드워치 관련한 그런 권한을 워커노드에 넣도록 미리 설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I am add o 뭐 폴리시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클라,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를 위한 그 네임스페이스를 큐브 코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트 해주고 그런 다음에 g 겟네임스페이스 라고 하면 현재 저희 각각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에는 지금 저희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큐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부 저희가 야물 파일에 필요한 그런 값들을 이렇게 카피앤페이스로 명명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현재 리전이 서울 리전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 리전 코드를 입력하시고 혹시 다른 리전에서 작업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리전 코드를 입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서울 AP North East 2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리전 코드를 명확히 입력을 하셔야지 이따가 저희가 클라우드 워치에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 그냥 야물 파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야물 파일에서 일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물 파일을 wget을 통해서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변수 값들을 이제 해당 파일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워치 인사이트에서 네 여기 들어가셔서 음. 그플런트 밑에 데몬셋 여기 객체를 찾으면 여기에서 464번째 스펙 밑에다가 지금 저희 핸존랩 컨텐츠 안에 있는 요 파일은 카피 페이스트 할 것입니다 이때 에 인덴트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나서 한 대표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이 부분을 확인했으니 여기 적어놨으니 인덴트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이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파일을 디플로이 합니다. 어차피 인덴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야물 파일이 제대로 프로비저닝이안될 거예요. 그럼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워치 에이전트 그리고 플론트 비트가 어,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드가 제대로 떠 있는지 확인을 하면 지금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팅 되고 있고 저희가 큐브옵스 뷰에 가서 보면 지금 플론트 비트 에이전트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크리에이트되고 있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어, 방금의 그 어피니티를 한 이유가 요 야물 파일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이제 파게이트에 이 플론트 비트 대몬셋이 디플로이 되기 위해서 계속 펜팅 상태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기 어피니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타입의 파게이트가 아닌 곳에서만 이 플론트 비트 데몬셋 객체를 프로비저닝 해라 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알맞게 그 컨테이너 인스턴스 위에만 플론트 비트가 올라가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데몬셋도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네. 이 클라우드 워치 에이전트랑 플런트 비트가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워치의 콘솔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테이너 인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에 관련된 리소스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 프로비셔닝 한지 얼마 안 됐으니, 원하우로 두고, 여기서 맵을 본다고 하면, 이 클러스터 안에 각각 네임스페이스에 지금 어떠한 파드들이 떠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요. 네. EKS 데모,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크 백엔드는 여기에 있고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CPU, 메모리, 네트워크 관련된 매트릭 값이 어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 맵에 이제 저희서 퍼포먼스 모니터링에 들어가서 EKS 클러스터가 아닌 EKS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각각의 매트릭 값이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매트릭 값을 보실 수도 있고 여기 파드 퍼포먼스에서도 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크 백엔드를 선택을 하고 지금 보시면 액션에서 그뷰 퍼포먼스 로그 뭐한 대수도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 인사이트 화면으로 리다렉션 되고요. 그래서 u 런 쿼리를 하시면 지금 현재에 그 받아오고 있는 그런 관련된 정보값들도 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한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을 EKS 위에서 구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 소개에서 다시 들어가서 진행 순서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모든 작업들은 클라우드인을 통해서 실행을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인에서 저희가 플라스크 백엔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도 만들어서 e c r 에 푸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단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익스포즈 하기 위해서 잉그레스 오브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ALB 잉그레스 컨트롤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디플로이 서비스 그리고 잉그레스 순서를 통해서 어, 프로비저닝되고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아까 그 사이트가 이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각각 그 퍼포먼스 관련된 내용 그리고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데모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AWS 파게이트로 서비스를 올리면서 제가 파게이트 프로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세션은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부분에 생략을 했고 그리고 c i c d 파이프라인 구축도 여기 11번에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와 함께 AWS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장진서 s 세께서 이제 기독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r o CD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기독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실습도 시간이 되신다면 쭉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의 AWS 어카운트에서 지금 프로비저닝된 리소스들은 삭제를 꼭해 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습 리소스 정리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매니페스트가 작성되어 있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그레스 관련된 것들을 다 딜리트 해 주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끔하게 다 삭제가 된다면 아마 지금 이 큐브옵스도 곧 사라지게 되겠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인그레스가 정상적으로 딜리트가 됐고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삭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 여기서 잠깐 실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네, 1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참고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삭제됐을 거고 로드 밸런서에 가면 말끔히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아마도 이 페이지도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삭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 여태까지 구축했던 그 EKS 데모 클러스터를 삭제하는 작업을 EKS CTL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련된 것들 리소스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조금 이따 리프레시를 하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변경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가지가 있죠. 네, 아마존 ECR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든 아마존 ECR 리스트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한 저장소 리스트를 불러왔을 때 저희가 생성한 것만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뭔가 사용하고 계신 aws 어카운트에서 실습을 하신다고 하면 꼭 주의하셔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 플러스크 백엔드 ecr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데모 프론트엔드도 삭제를 할 겁니다 그럼 유일 레퍼지토리에 들어가서 보면 네 관련된 리소스들이 말끔히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지금 프로파일을 삭제하고 있는데 아직 스테이터스가 안 뜨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했던 그런 지표들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남겨놔서 로그 삭제하는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말끔히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클라우드 워치에서 이제 로그 그룹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 관련된 내용도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의 그 EKS 클러스터가 다 삭제된 다음에 그 로그 삭제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게이트 프로파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 저희가 그 큐브옵스로 올렸던 그 부분은 삭제가 안 돼서 아직 그 클래식 로드 밸런스가 남아있고요. 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 말끔히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같이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들이 완벽하게 삭제되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클라우드 나인 아이디 환경도 삭제하심으로써 오늘 실습에서 사용된 그런 리소스들이 모두 말끔히 제거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원 삭제는 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해당 부분은 빠르게 이제 네 나중에 쭉 넘어가면서 아 내가 요 부분 요 부분을 삭제 정확히 했구나 라고 네 리캡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원래 데모 프론트엔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펜딩 상태에 있죠 그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모든 파드들이 다 삭제되고 그런 것들이 말끔히 되면 이제 여기 스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다섯 개의 스택들이 다 삭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 케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도 모든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 큐브 옵 수도 네, 삭제가 됐을 거고요. 네 노드 그룹을 삭제하는 그 작업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스택이 하나 줄어들었고 지금 노드 그룹이 지금 딜레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삭제되는데도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금의 그 클러스터를 다 삭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집했던 지표들 다 삭제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나인 환경을 삭제하면 어 오늘 실습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아마존 e c s 로웹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 세션 어떠셨나요? 어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해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어, 진행되는 부분들을 가이드해주면 좋을텐데 아무래도 리모트로 하시면서 지금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말끔하게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어,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혹은 이 야물 파일은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등을 파악하시면서 어, 오늘 e k s 라는 서비스에 조금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